이거 뭐야? 엄마가 우리 태식이 장난감 또 사왔지? 엄마가 직접 장난감 만들어 주려고 DIY 장난감 주문했어. 줄을 이렇게 많이 샀어. 줄 <웃음> 엄마 너무 많이 샀어. 이거는 코르크 막이에요. 생 코르크.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코르크 막개를 이 하나씩 이제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지 오우! 태식... 오셨어요? 이렇게 껴줄게 엄마가 매듭 매듭 아저씨 태식아 이거 종이 뜯어봐 에이 그거쯤 그만하시고요 종이 뜯어봐 넙 nope.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 뒤로 돌아있지 말고 종이 뜯어 넙 nope. 어? 이거 봐 태식아 이거 봐 으이이으봐으 <목소리> 아 <우와>, <목소리> <목소리> 엄청 재밌는 장난감이다. 오, 으 오, 으 엄 이렇게 잠깐 잠깐만이아가빨서아아 <웃음> 야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